불려 불려 <웃음> 불려 <울려>. 불려 <울려>. 그렇지!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결정고 입니다 현재 오버워치 테스트 서버에는 레킹볼 이라는 신규 영웅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저희 너무 약간 물론 떡밥을 뿌렸지만 너무 뜬금없이 공개된 이 레킹볼 정말 기존의 영웅과는 다른 색다른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어떤 방식이냐 굴러다닙니다 어 굴러요 어예 여러분 굴러요 구르고 예 받고 날아갑니다 아예막 이래요 <웃음> 이게 이 영웅의 특징입니다 굴러요 굴러요 어. 박아요 날아가요 때리찍어요 아이씨 그리고 쏴요 아 <웃음> 살다 살다 이런건 정말 자 이게 기본 스킬 쓰시고 약간 디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처에 저기 하나 둘 있죠 그러면 두당 에너지가 100씩 늘어납니다 지금 에너지가 800정도로 늘어나는거 보이시죠 200이 늘어났습니다 아뭐 스케일은 별게 없어요 아무튼 아무튼 스킬 셋들은 굉장히 간단하고 이런 스킬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컨트롤까지 있는데 자 그냥 이렇게 구르다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궁은 궁은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궁은 이렇게 지뢰를 떨고요 이게 렇 다요 어 근처에 오면 맞아요 아파죠 아 이제 스킬셋이 이렇게 간단한데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실전에서 무궁무진하게 쓸것 같죠 빵! 이런 식으로 자 과연 이 캐릭터는 실전에서 얼마나 이상하게 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가봅시다 자 인캠에서 이제 이렇게 굴러다니는 녀석을 볼수 있는데 슝어 뭐야 어, 어. 미안 안녕 안녕 안녕 안녕 기다려 기다려봐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으아, 이 자식아 어야 잠깐만 박치기 북치기, 박치기 박치기 아, 아씨 잠깐만 왜안 날라가 이거 아 기다겠어 야 굴러간다 굴러간다 빵 아, 시, 시, 기라아아파아파아파아파아파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어 시, 광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시, 지름하세! 이자식가일로봐아 아, 뭐야 아 스토르 피아나한테 죽었는데? 빠앙 어, 어, <웃음> 아 진짜 이거 굴러가는거 너무 웃긴거 아니냐고 아 진짜 빨라요 아 벌써 합류했어어나 방금 스폰했는데 우후후호 날려버려 날려버려 이 자식아! 아씨 일로나씨 으에에에 달려달려달려오 뭐야 나이스 안돼 안돼 어 날아갈래 <웃음> 와 <우와>, 살았다 <웃음> 자 여러분 제가 놀라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볼스카에서는 앰스터가 정말 강력합니다 보실래요? 짠짠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둘려, 둘려, 둘려 그렇지, 그렇지,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야 들어와봐, 지력 <시력> 뿌려놓게 들어와봐. <웃음> 아 이게 뭐야? <웃음> 보셨습니까? 아 개웃기네. <웃음> 자. <웃음> 이렇게, 보셨다시피, 새로운 챔피언을 이렇게 해봤는데, 아, 개웃겨요. 이거 봐요. 지뢰도 생각보다 강력하고, 굴러다니는 컨셉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웃깁니다. 아, 정말 재밌지 않나요? 이, 뭐, 보세요. 이거. 아, 이게 굴러다니는 거를 누가, 아, 누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까? 굴러다니는 걸. <웃음> 진짜 이거는, 어, 말도 안 된다고 할수 있어요. 아, 그리고,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명체에서 정말 말도 안됩니다. 말도 안 방금 굴러다니시는 거 보셨죠? 이거는 정말 이제 조작도 어렵지만 상당히 이제 재밌는 캐릭터가 될것 같아요. 정말로 이 진짜 말도 안되게 웃기거든요. <웃음> 진짜 너무 재밌는 캐릭터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빨리 플레이 보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!